요즘 매체에서 미셀린 가이드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제가 안에서 찍네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원하실 겁니다 제 가게가 노출이 많이 됐을 때 손님이 많이 오게 되고 장사가 잘 되게 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TV나 유명한 잡지나 이런 부분에 제 가게가 노출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현실은 돈이 없으면 은제 가게를 노출시키는 게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이제 촬영을 하자 그러면 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이제 촬영을 협조를 구한다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맛집이라고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방송을 해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케이블TV에서는 촬영을 조건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방송사도 있긴 있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맛집 프로그램에 방송을 내보내줄 테니 어느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가게를 홍보 마케팅하기에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맛집이 아닌 가게를 방송사 입장에서는 맛집으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 맛집이 정말 제대로 된 맛집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요즘 매체에서 미셀링 가이드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윤가명가 대표가 얘기하기를 2013년도에 오픈을 하지도 않은 레스토랑을 미셀링 가이드 3스타를 받게끔 해줄테니 오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윤가명가의 미셀링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윤가명가 윤경숙 대표는 미셸린 관계자가 2015년 하반기에 3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컨설팅 비용과 심사위원의 항공료와 숙박료, 밥값 등 체류일체를 비 윤가명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2억 가까이 비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윤 대표는 심사위원들이 신라호텔 숙박을 했는데 그 비용을 신라 호텔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그걸 n 분의 1로 해서 심사 대상 레스토랑에 신라 호텔이 청구하는 식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윤 대표는 당시 미쉐린 동아시아 담당 관계자가 신라 호텔이 운영하는 라연과 광주 요가 운영하는 가온에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왔다고 말하면서 윤과 명과도 같이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이슈의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셀린 가이드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미셀린 가이드 들어오기 전부터 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광주요에서 운영하는 비체나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픈했을 때 직접 가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 비체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한 지도 얼마도 안 됐고 너무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식인데 너무 비싸다 왜냐 전주만 가도 우리나라 고유에막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하게 나와서 가격도 얼마 안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맛도 진짜 맛있고 근데 비체나를 제가 갔을 때는 막 휘어질 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느낌은 메뉴 하나하나 굉장히 단촐하게 나오는 집이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느낌은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근데 비체나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셀링 가이드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미셀린 가이드 들어오자마자 선정된 가게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강남에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비싼 집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선정을 하는지 선정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어느 뭐 누가 제가 가서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가게 조그맣게 운영해 본 사람이 선정을 하는지 잡지사 대표가 선정을 하는지 미셸린 가이드에 선정된 가게가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알고 있었을 때 인정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미셸린 가이드는 하물며 누가 선정했는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준점에서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이 계속 의구심을 들게 만들어요. 왜 처음에 미슐랭 가이드 선정된 곳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될 가게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 선정된 곳이 거의 다. 대기업에서 하는 돈 없으면 할수 없는 그런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먼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셀린 가이드 가온, 라연, 비체나 실제로 이 집들이 미셀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집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2016년도에 미슐랭 가이드가 첫 발간될 때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진흥회에서 발간비용을 20억을 주었답니다. 이 사실은 2017년도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워낙 유명한 맛집 가이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외국인들 유치하려고 20억을 지원했다.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좋았으나 요번 사태처럼 미셸린 가이드 측이랑 돈이 오고 간다는 사실 자체가 미셸린 가이드의 영향력이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전부터 미셸린 가이드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진출을 했다고 저는 예전부터 듣고는 있었습니다 미셸린 가이드 측에서 돈을 실제로 받았던지 안받았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셸린 가이드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 정확하게 맛집을 평가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공개했으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맛집을 선정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더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는 매체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성만으로는 그 매체를 그 가이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은 미세렌 가이드처럼 우리나라도 블루 리본 서베이도 있고 중국에는 시트립도 있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려고 움직이고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주는 매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매체들은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할수 있는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통은 미셸린 가이드가 좋지만 요번처럼 이런 문제점을 발생했을 때는 미셸린 가이드를 앞으로 믿게 될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압니다 돈 주고라도 홍보 마케팅해서 아니면 미셸린 가이드에 올리고 해서 가게를 홍보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만 진정한 맛집은 진짜 고객들이 찾는 맛집이어야지 진정한 맛집이고 오래간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받은 집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